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이제 끝을 맞이하고 있는 2019년 2010년대의 마지막 장이 슬슬 막을 내리고 2020년대라는 새로운 장이 슬슬 막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난 10년동안 어떤 게임을 즐기셨고 어떤 추억들을 어떤 환희를 어떤 슬픔을 어떤 경험을 겪으셨나요 참 많은 게임이 등장했고 참 많은 경험과 새로운 시도가 다양했던 시기였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메타스코어에서 선정한 2010년도 최고의 게임 탑21을 살펴보면서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순위는 연말까지 집계되는 통계로 해당 영상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1위는 2010년도 최고의 민중 하나인 와 센즈 아시는구나 늘 만들어낸 최고의 인디게임 언더테일 입니다 게임의 전반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야기의 서사 매력있는 인물들 각종 퍼즐은 물론이고 아무도 죽을 필요 없는 상냥한 rpg라는 말처럼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와 게임의 결말 등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큰 호평을 하게 만들었으며 각종 전문가들까지 사랑 할수 밖에 없는 이 게임은 무려 14곳의 웹진에서 만점인 100점을 주었으며 ign 선정 2015년 최고의 pc게임 최고의 스토리상에 선정 되었고 2015년 타임지 선정 최고의 게임 9위에 선정되는 등 그야말로 거의 호평. 밖에 보이지 않았던 명실상부 2015년 최고의 게임인 언더테일이 2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와 언더테일 아시는구나 20위는 우주탐험 fps rpg의 끝판 왕 데스티니입니다. 헤일로라는 숱한 명작을 만들어 온 번지사가 독립하여 제작한 첫 작품 으로 다소 단점이 많긴 하지만 쏘고 피하고 달리며 다양한 총기를 이용 하여 적들을 제압하는 fps의 본연 의 재미와 각종 클래스와 스킬 특색 있는 무기들로 rpg의 매력 또한 생긴 전투 뛰어난 광원효과와 멋진 배경으로 기반을 마련한 그래픽 은 게임 본연의 즐거움을 한껏 살려 주었죠. 특히 레이드는 많은 유저들의 협동 을 극한으로 끌어내는 방식으로 데스티니 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면서 호흡과 파밍의 재미를 한 번에 잡은 데스티니가 2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고있는 우리들의 친절한 히어로 마블 스파이더맨입니다 모두가 아는 마블 코믹스와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스파이더맨을 원작으로 두고 있는 게임은 전투 스토리 그래픽 모든 부분에서 큰 호평을 받았으며 스파이더맨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웹스윙은 영화를 초월한 것만 같은 구현력으로 실시없이 엄청난 스피드함으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경험은 그야말로 게임 최고의 평가를 받으면서 스파이더맨을 단순히 영화 원작의 게임을 넘어서서 하나의 거대한 비디오 게임으로 인정받 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영화 원작 게임들이 인기 있는 ip만 쏙 가져오고 기대 이하의 실망스러운 작품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환상적인 작품으로 배트맨 아캄시티 이후 최고의 평가를 받은 영어 원작 게임인 마블 스파이더맨 이 1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8위는 2010년도에 신기술이 탄생시킨 혁신적인 모바일게임 포켓몬고입니다. 증강현실이라는 새로운 기능과 모바일게임 그리고 가장 인기있는 프랜차이즈인 포켓몬 시리즈를 결합시킨 이 게임은 단순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게임이나 화장실 변기에서 잠깐 플레이하는 모바일게임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벽하게 이용한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는 당시 전세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으며 포켓몬 시리즈를 보고 자란 세대들은 자신이 꿈꿨던 포켓몬 세상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갔고 너도 하나도 할거 없이 포켓몬 트레이너의 삶을 살게 해준 게임이었습니다. 뭐 덕분에 시기 포켓몬 잡자고 사람들 몰려다니다가 사고나고 각종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었지만 차차 개선을 통해 나아졌으며 타임지 선정 10대 비디오 게임에서 2016년 최고의 비디오 게임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가지로 높은 평가를 받은 혁신적인 게임인 포켓몬 고가 18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77위는 화끈하게 괴물들의 머리통을 스트레스와 함께 날려버리는 게임 둠입니다. 무려 1993년에 등장하여 fps계의 선조격이라 불리는 둠시리즈의 리부트 작품으로 당시 여러가지 협동이 필요한 주류 f p s 들 덕분에 사람들과의 화학 협동 커뮤니케이션에서 깊은 피로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게임들이 판을 치고 있던 상황에서 오직 대화수단이라곤 더블 베럴 샷건과 전기톱밖에 없고 아무 생각없이 적들의 머리통을 시원하게 날려버리기만 하면 되는 둠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으며 이에 빼놓지 않고 현 시대에 맞는 멋진 그래픽과 화려한 타격감 음악 등은 그야말로 1993년에 조상님을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전문가 일반인들을 가릴 것 없이 초 호평을 남기며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확연하게 풀어준 둠 리부트가 1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6위는 전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슈퍼마리오 시리즈의 최신작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입니다. 메타스코어는 물론이고 유저스코어까지 최상위권을 차지한 오디세이는 최고의 3D 마리오 시리즈라는 이름에 걸맞게 플랫포머라는 장르를 넘어서서 거의 오픈월드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의 방대한 스케일의 맵은 물론이고 다양한 탐색을 통해 좀더 자유롭고 플레이어의 경험을 선사시켜 주었으며 게임의 테마처럼 세계 여행의 느낌을 잘 살린 맵은 물론 마리오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모자를 이용한 다양한 액션 등은 그야말로 단순히 앞으로 빨리빨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기 바쁜 기존의 슈퍼마리오를 완전히 박살내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플레이를 선사시킴으로써 현 시대에 맞는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슈퍼마리오 시리즈 최고의 작품 슈퍼마리오 오디세이가 1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5위는 그저 아름답다는 말 이외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게임인 전이입니다 그다지 재미있는 플레이도 아니고 액션이 화려한 게임도 아니고 장엄하고 엄청나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지도 않았지만 그야말로 게임의 그래픽과 소소한 연출로 최고의 게임의 반열에 오른 엄청난 게임이죠 아무런 튜토리얼이 없지만 직관적인 게임 디자인은 누구나도 쉽게 플레이가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적당한 난이도의 퍼즐은 딱 게임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로서 잘 작용하였습니다 모래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해변으로 나가 모래 위에서 구를 정도로 챙긴 게임의 디테일과 명암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빛 효과들로 가득 찬 게임의 비주얼은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환희가 느껴질 정도의 경험을 선사시켜 주었으며 그래픽이 가진 힘을 극대화시킨 감성 게임 이라는 나름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 시켰습니다. 2012년엔 무려 고티를 57개나 받으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뽑는 인디 게임인 전이가 1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4위는 서부 오픈월드 게임의 끝판왕 2010년도 최다 고티 수상작 레드데드 리뎀션입니다 2004년에 출시한 레드데드 리볼버의 후속작인 이 게임은 현존하는 최고의 오픈월드 게임이라 불리는 GTA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노하우를 싸아서부극으로 재탄생시킨 오, 게임으로 그야말로 대서부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해놓아 훌륭한 스토리는 물론이고 마치 카우보이가 된 듯한 디테일한 연출과 황량한 서부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해놓은 아름다운 배경으로 유저들을 사로잡았으며 레드데드 리뎀션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데드 아이 시스템은 마치 숨막히는 한편의 서부 영화를 보는듯한 연출로 인해 게임에 재미를 더해주었습니다. 두말할 필요없이 많은 사람들의 호평 을 받았으며 타임지 선정 50대 비디오 게임에서 34위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린 레드데드 리뎀션 이1 4를도착제습니다 13위는 그야말로 PC 온라인 게임의 역사를 실시간으로 쓰고 있는 게임, 포트나이트입니다. 사실 포트나이트는 원작인 세이브 더 월드보다 배틀러일 덕분에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게임인데요. 덕분에 게임 평가 자체는 그렇게 점수가 높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최신 장르라고 할수 있는 배틀러일과 본인들 게임만의 고유 시스템인 크래프팅 그리고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미친 업데이트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온라인 게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대한 영향력과 엄청난 규모의 대회 커뮤니티 등등 현재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포트나이트가 1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2위는 소울라이크를 탄생시킨 프롬소프트웨어의 또 하나의 마스터피스, 블러드본입니다. 게임의 이름답게 혈액이라는 테마가 주요 키워드인 이 게임은 18, 19세기 빅토리아 풍의 유럽거리를 어둡고 음침하게 완벽하게 구현하였으며 기존의 다크소울 시리즈와는 달라진 좀더 스피드하고 유틸리티한 전투, 두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무기 시스템, 스산하고 음침한 배경과 그에 어울리는 몬스터 디자인 등등은 그야말로 어디 하나 빼놓을때 없이 완벽하였습니다 특히 블러드본에서 악명 높은 보스인 누드비인은 소울 시리즈 최고의 보스라고 찬사를 받는 만큼 완벽함을 자랑하는 소울라이크의 거장 블러드본이 1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 1위는 이제는 포탈건이라는 하나의 상징을 탄생시킨 밸브 코퍼레이션의 역작 포탈2입니다 포탈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퍼즐은 당시 때 상당한 충격과 큰 재미를 선사하였고 휘틀리, 글라도스 등 단순한 퍼즐 게임이 그치지 않고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이루어진 스토리로 풍부한 볼륨을 선사한 게임이죠 또한 극한의 협동을 요구하는 코어 모드 또한 상당한 완성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포탈2에 등장하는 휘틀리와 글라도스는 물론이고 포탑들까지 하나의 밈으로써 큰 인기와 수많은 2차 창작들이 질비하고 있는 것만 봐도 게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타임지 선정 50대 비디오 게임에서 38위에 자리매김을 하였고 2010년대 10대 비디오 게임에 선정된 포탈 추가 1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0위는 우리들의 돌아온 페르나, 가도버 시리즈의 최신작이자 최고의 작품, 가도부어입니다 크레토스의 완벽한 귀환과 최신 게임에 맞는 화려한 그래픽, 기존의 시리즈들의 시스템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탄생시킨 호쾌한 전투 시스템은 그야말로 극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아드림, 오보이!와 함께 떠나면서 변화하는 크레토스의 모습과 북유럽 신화를 잘 해석하여 녹여낸 스토리는 배우들의 명연기와 더불어, 그간 가 오브 워 시리즈가 가지고 있던 약간의 흠집을 완벽하게 메웠으며 더더욱 거대해진 스케일과 액션감이 넘치는 보스전 여기에 콘솔에서는 경험하기가 매우 힘든 1080p 60프레임까지 지원하면서 최적화까지 완벽하게 잡아내며 최고라는 말밖에 어울리지 않는 게임으로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역대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평가받는 레드데드 Red 리뎀션2와 2018년 고티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그야말로 쟁쟁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시리즈의 집대성 가 오브 워가 당당하게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9위는 앞서 설명한 최고의 오픈월드 샌드박스 게임인 GTA의 서부 버전 레드데드 Red 리뎀션2입니다 각종 전문가들과 유저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던 레드데드 Red 리뎀션의 정식 후속작으로 더더욱 화려하고 디테일해진 그래픽은 물론이며 각종 노하우로 쌓아올린 게임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과 NPC들의 유기적인 반응 다양한 선택지가 주는 자유도와 더더욱 발전된 서부시대의 배경은 황량한 마을 뿐만 아니라 설산지대 같은 다양한 마을들의 배경에 디테일을 더해 오픈월드의 정수라고 평가를 받은 만큼 상당한 완성도를 자랑하였고 서부시대에서 문명에 들어서는 시대상의 배경이나 인물간의 극적인 서사를 그린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려 2010년도 최고의 게임에 시리즈의 모든 작품이 올라온 이 시대의 마스터피스 프랜차이즈인 레드데드 리뎀션의 최신작 레드데드 리뎀션2가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8위는 이젠 오픈월드게임의 교과서 격이자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GTA 시리즈의 최신작인 GTA5입니다. 도시, 시골, 산, 숲, 해변, 바다, 폭포, 계곡, 호수, 사막과 같은 수많은 자연지형들, 스카이다이빙, 사격, 사냥, 레이싱, 자전거, 테니스, 영화, 항공기, 요가, 골프, 학교, 부동산 주식, 스트립쇼 등 입이 떡 벌어지는 방대한 스케일과 자유도, 전작과 비교했을 때좀더 발전한 AI들로 가득한 생동감 있는 도시. 미치광이 빡빡이 캐릭터인 트레버를 통해 별의별 패드립 세트 리뷰로 표출되는 다양한 사회 풍자까지 그야말로 스케일 자유도 캐릭터 재미 그 어느 박자도 놓치지 않고 이후에 출시할 수많은 게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역사상 영화와 게임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에서 산업적으로 판매된 작품 중에 60억 달러라는 가장 높은 매출을 보유하였고 24시간 내에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10억 달러에 가장 빨리 도달한 엔터테인먼트 자산 10억 달러에 가장 빨리 도달한 비디오 게임 24시간 내에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린 비디오 게임 24시간 동안 한계의 엔터테인먼트 자산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게임, 가장 많은 트레일러를 선보인 액션 어드벤처 게임 등 기네스북 기록을 모조리 갈아엎었으며 타임지 선정 2010년대 10대 비디오 게임에 선정된 GTA5가 파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위는 바이오웨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 메스 이펙트2입니다. TPS와 RPG를 적절하게 결합시킨 SF라는 배경에 맞는 디자인과 화려한 배경들 적절하게 섞어놓은 RPG의 요소가 잘 배합되어 탄탄한 완성도를 자랑하였으며 특색있는 캐릭터와 아름답고 탄탄한 이야기 배우들의 명연기로 다듬어진 스토리는 마치 게임을 넘어서 하나의 영화를 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시켜주어 2010년 111개의 최다 고티를 수상한 레드데드 Red 리뎀션과 10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101개의 고티를 받아 2010년도 게임 시장을 평정한 게임인 매스 이펙트 2가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No. no shipping. 6위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2010년도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인 마인크래프트입니다 2009년에 베타를 시작하여 2011년도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 게임은 2019년 말 기준 모든 플랫폼에서 약 1억 7 6 0 0만장이 팔리며 역대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이 팔린 인디 오픈월드 비디오 게임과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이라는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마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가정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봤을 만큼 남녀노소를 떠나서 전 세계적인 으로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g t a 와레드데드리뎀션이 오픈월드 의 끝판왕과 정수같은 게임이라면 마인캐리프트는 그야말로 샌드박스 의 장르를 완성시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게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블럭들은 그야말로 무한한 자유도를 지워 졌으며 게임 외적인 다양한 콘텐츠 를 만들 수 있었고 덕분에 전세계 에서 가장 많이 콘텐츠로 소비된 게임이자 타임지 선정 50대 비디오 게임에서 6위를 차지하였고 타임지 선정 2010년도 10대 비디오 게임에도 이름을 올린 최고의 샌드박스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자 이제 2010년도 최고의 게임 탑5의 공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이 게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누구나 인정하고 기억하지만 아쉽게도 2010년대 최고의 게임에 선정되지 못한 흑열정구가 뽑은 10개의 게임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작품은 드라마를 원작으로 둔 어드벤처 게임인 워킹데드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자 2012년도 최다 고티 수상작인 더 워킹데드 시즌 1입니다. 같은 렌더링풍의 짙고 독특한 그래픽과 드라마를 원작으로 둔만큼 인물 간의 갈등과 탄탄한 스토리를 무기로 내세웠으며 선택지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들과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연출력들로 큰 재미를 선사한 게임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짜릿한 손맛과 완성도를 자랑하는 암살 게임 디스아너드입니다. 목적자가 없으면 암살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석궁, 나이프와 같은 각종 살상 무기부터 시작해서 텔레포트, 더 워르도 등 다양한 마법들로 화려하게 적들을 도축하는 플레이는 짜릿한 손맛을 유저들에게 선사하였으며 게임내 제동장치라고 할수 있는 카오스 시스템은 유저들로 하여금 단순한 플레이가 아닌 좀더 멀리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게임플레이를 잘 조절하여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은 게임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2007년에 등장한 최고의 게임이자 타임지 50대 비디오 게임에 선정된 바이오 쇼크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바이오 쇼크 인피니티입니다. 현 시대에 맞는 그래픽과 연출, 심오한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의 복선, 반전 등으로 완벽에 가까운 스토리 연출을 보여주었으며 그래픽 또한 비약적인 발전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게임 플레이 마저 전작에 있던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좀더역동적이고큰 재미를 선사하여 사람들의 아낌없는 극찬을 받은 게임입니다. 네번째로 살펴볼 게임은 2009년에 등장하여 각종 올해 게임상을 수상한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의 세번째 작품이자 2014년 134개의 최다 고티를 수상하면서 명실상부 2014년 최고의 게임인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입니다 중세시대의 판타지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게임은 하나의 파티를 플레이어가 이끌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조종하여 찐감 넘치는 플레이인 액션모드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전술 모드가 혼재되어 있는 방식의 플레이는 유저들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맛보게 하였으며 거대한 서사시를 그리는 스토리는 게임의 감칠맛을 더해주어 호평을 받은 게임이죠.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게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문화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반지의 제왕 시리즈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게임인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모르도르입니다. 영화 호빗과 반지의 제왕 시간대 사이의 시대에서 사우론의 군대에게 아내와 아들이 살해당한 비운의 사나인 주인공 탈리온이 펼쳐지는 이야기로 반지의 제왕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판타지 액션 RPG인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모르도르는 게임의 전투에 초점을 맞춰 시원시원한 칼질과 댕겅댕겅 적들의 목을 베어 넘기는 스타일리시한 액션감으로 짜릿함을 선사해요. 적들을 마무리할 때 펼쳐지는 처형 시스템이 선보인 카메라 워크와 모션 각종 음향 음악들은 그야말로 게임의 전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어 새로운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최다고티를 49개나 받으면서 큰 호평을 받은 게임이죠 여섯번째로 살펴볼 게임은 핵전쟁 이후 황폐해진 세상을 탐험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폴아웃 시리즈의 여섯번째 작품 폴아웃4입니다 역대 폴아웃 시리즈들을 제작한 경험으로 살려낸 황폐한 세상을 탐험하는 맛을 잘 살려낸 작품은 전투에 최적화된 출중한 타격감과 오션이나 인물 그래픽도 준수한 수준이었고 시대의 배경에 맞는 각종 레벨 디자인도 기술적으로 뛰어나진 않았지만 준수한 수준으로 잘 구현되어 있죠 시리즈 최초로 주인공이 직접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들어간 각종 성우들의 열연과실사 컷신들로 인해서 게임 스토리에 몰입감을 올려주어 2015년 58개의 고티글을 수상받고 인터랙티브 예술과학 아카데미와 영국 영화 텔레비전 예술 아카데미 에서도 수상을 받은 명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게임은 탐험 게임의 끝판왕 플스4를 대표하는 타이틀 중 하나인 언차티드 시리즈의 마지막 정식 넘버링 작품 언차티드4 최저관과 최후의 보물입니다 2007년에 해성같이 등장하여 기가 막힌 카메라 연출과 스토리 전투 퍼즐 등을 극강으로 완성시킨 이 게임은 거짓말처럼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한치의 흐트럼 없이 호평 을 이어나갔으며 마지막 정식 넘버링인4에서는 플스4를 위해 탄생한 게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후대에 출시한 플스4 게임들조차 쉽사리 따라잡지 못할 정도의 아름다운 그래픽 광적인 집착과도 같은 각종 게임 배경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디테일 컷신이라고 착각이 들 만큼 자연스럽고 화려한 연출들은 언차티드2의 기차 부터 유명해져왔던 시리즈의 큰 장점이었지만 4에서는 시리즈의 정수라고 불릴만할 정도로 그야말로 앵간한 영화들의 뺨을 후려칠 수준의 연출 더더욱 깊어진 스토리라인 등등 그야말로 완벽한 프랜차이즈의 마무리이자 박수칠 때 떠난 아주 좋은 예시가 된 게임으로 2016년 165개의 최다고티를 수상받은 게임이죠 여덟번째 게임은 성공적인 블리자드의 첫 FPS이자 다시 한번 하이퍼 FPS의 장르를 부흥시킨 오버워치입니다. 물론 출시 이전부터 벨브에서 제작한 팀포트리스 2 표절 논란이 있었지만 카툰 렌더링에서 라이팅의 기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3D 애니메이션의 게임을 극한으로 살렸고 블리자드식의 깔끔하고 디테일한 그래픽과 게임의 최적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완벽하였습니다. 본인들의 장점인 시네마틱으로 각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풀어내어 게임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 하나의 캐릭터들을 문화로서 잘정착시 오버워치만의 정적인 시스템인 potg는 큰 보상과 최고의 플레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힘들었던 팀 배틀 게임의 단점을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온라인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102개의 보티와 인터랙티브 예술과학 아카데미와 더 게임 어워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까지 휩쓴 2010년도 최고의 온라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홉번째로 살펴볼 게임은 거대한 기계들이 점령한 세상을 화려하게 구현해놓은 오픈월드 게임 호라이즌 제로던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문병이 망한 뒤에 원시시대의 생활 방식과 기계 문병 당시의 고도의 기술력들이 세계에 혼재되어 있는 배경을 정말 자연스럽게 풀어놓아 어색하지 않는 몬스터들의 디자인들과 적재적소에 잘 융화되어 있는 디테일 덕분에 세계관 하나만 으로도 세계관 하나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만큼 매력적인 세계관 을 뽐내는 게임입니다. 전투 또한 몬스터헌터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게임인 만큼 적들의 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공략하는 재미를 더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기계들로 이루어진 몬스터이니만큼 약점 타격 이후 떨어져나간 부품으로 적들을 공격할 수 있다던지 지나가던 거대한 기계의 머리에 도달하여 지도를 동기화시키는 등 단순히 매력적인 세계관에 그치지 않고 이를 극대화로 잘 풀어낸 게임 플레이를 선보이며 2017년 52개의 고티를 받아 준수한 성적을 낸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임은 헌팅 액션 게임의 본주알이자 시리즈 최고의 마스터피스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인 몬스터 헌터 월드입니다. 그간 매니아층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던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최신작인 몬스터 헌터 월드는 다양한 상호작용과 이펙트들, 각기 저마다의 특색을 지닌 몬스터들의 디자인으로 지루할 틈이 없는 몬스터의 공략, 아렴답고 화려하게 귀지없는 그래픽과 거대하고 웅장해진 스킬, 다양한 무기들의 모션들과 화려한 몬스터들의 연출 등등의 비약적인 상승을 선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거의 닌텐도 한정으로 출시 되었던 게임을 다양한 플랫폼으로 폭을 넓히면서 그동안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했던 몬스터 헌터의 시스템들을 라이트 하게 전면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매니아를 넘어서 일반 대중들에게 까지 큰 사랑을 받은 2018년 최고의 온라인 콘솔 게임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쉽게 빠진 2010년대 최고의 게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단하고 인기 있는 게임들을 제치고 <목소리> 탑5를 차지한 게임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게임일까 하는 기대감에 지금 부풀어 오르셨을 텐데 지금 바로 2010년대 최고의 게임 탑5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목소리> 2010년도에 최고의 게임 5위는 소울라이크라는 하나의 장르를 성립시키고 파생시키고 만들어내어 수많은 후대 게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게임인 다크소울 시리즈의 첫 넘버링 작품 다크소울입니다. 디토리얼도 없고 아무런 설명조차 없으며 악랄한 수준의 못배치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이 게임은 특유의 암울하고 음침한 분위기 적절한 난이도와 특이한 성장 요소들로 가득 채워 성취감을 극대로 느끼게 해주는 강렬한 분위기의 보스전은 그야말로 다크소울이 가진 최고의 매력으로 계속 실패와 높은 난이도의 플레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도전하게 만드는 욕구를 자극시켜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찬사받고 있죠 이 독보적인 게임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게임은 후속작인 다크소울2-3와 블러드본 세키로와 같은 성공적인 작품들을 출시하면서 소울라이크라는 하나의 독보적인 장르를 창조하고 완성시켰으며 어떤 높은 난이도를 가진 상황이 온다면 머머게 다크소울이라는 대명사가 될 정도로 후대의 수많은 게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게임을 넘어서까지 영향력을 펼쳐 타임지 선정 2010년대 10대 비디오 게임에 선정될 만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게임인 다크 소울 시리즈의 기념비적인 작품 다크 소울이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4위는 딱히 설명이 필요없는 2015년 최고의 게임 더 위쳐 3 와일드 헌트입니다 폴란드의 소설 더 위쳐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더 위쳐 시리즈의 세번째 작품인 이 게임은 시리즈 최고의 성공을 거둔 게임일 뿐만 아니라 역대 비디오 게임을 통틀어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죠 소설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짜여진 스토리는 매력적인 세계관에서 성우들의 멋진 연기로 한층 깊어진 캐릭터들의 깊이 수많은 컷신들이 있었지만 지루하지 않고 탄탄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짜임새 있는 연출들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퀘스트 라인 등은 위쳐라는 세계관의 사람들을 빠지게 만들어 주었죠 이처럼 위쳐3 와일드헌트는 2015년 257개라는 엄청난 고티를 받으면서 역대 최다 수상작품 역대 최고 수상 비율 구독자 선정 역대 최다 수상개수라는 고티의 모든 기록을 갈아엎었으며 골든 조이스틱 더 게임 어워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등 전세계 주요 시상식에서 고티를 수상하는 등 2020년을 앞둔 지금까지 최고의 게임으로 평가받으며 현재 제작사가 준비 중인 사이버펑크 2077을 가장 기가리게 만든 장본인인 더 위쳐 3 와일드 헌트가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3위는 출시된지 6년째임 지금도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의 상위 매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최고의 작품이자 플레이스테이션4를 전성기를 이끈 주역 의심할 여지가 없이 역대 비디오 게임 중 최고라고 평가받는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입니다.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돌연변이 동충하초가 세상에 퍼져 사회가 무너진 지 20년이 지난 후 주인공인 조엘과 엘리가 떠나는 여행을 그린 이야기로 크나큼 상실감이라는 아픔을 겪은 성별도 나이도 다른 두 주인공이 함께 순환과 역경을 이겨내며 서로를 의지하게되고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내용을 아름답고 짜임새 있게 잘 풀어낸 스토리는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주목할 만큼 탄탄한 완성도 있는 걸작중의 걸작 이죠 게임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게임 속에 등장하는 ai들은 동시대의 게임 아니 현시대의 게임과 비교해보았을때도 상당한 완성도를 자랑하였으며 무더진 세상에서 충분하지 못한 자원으로 전투를 치료야하는 게임 속의 배경을 잘 구현해놓아 여타 게임처럼 그냥 적을 향해 총을 난사 하거나 학살을 자행하는 플레이가 아닌 항상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하죠 그리고 평범한 좀비가 아닌 라스트 오버스만의 독특한 동층하초 감염체들이 질배한 시. 세상과 멸망한 세상을 현실적으로 잘 구현해놓은 다소 과감한 설정의 집단과 레벨 디자인 등은 게임의 몰입도를 한껏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세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이 게임은 2013년 gta5와 바이오 쇼크 인피니티라는 세기의 명작들과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9개라는 최다 고티를 수상받았으며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인터랙티브 예술과학 아카데미, 영국 영화 텔레비전 예술 아카데미 등 주요 시상책 3곳에서 상을 수상받은 2010년도가 나온 최고의 게임이자 개발사인 너티독의 마스터피스 플레이스테이션 최고의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2010년도 최고의 게임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는 오픈월드 판타지의 교과서와도 같은 게임 더 엘더스크롤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 더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입니다 발매 이틀만에 340만장을 팔아치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이 게임은 입이 떡 벌어지는 그래픽이나 짜릿한 타격감과 멋쩍은 액션은 없었지만 동료를 만들고 전쟁에 참여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으며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고 npc를 소매치기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과 각종 던전 탐험 방대한 양의 퀘스트와 인물들 간의 사고작용에 대한 서사 오픈월드가 줄수 있는 경험이라는 요소들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자유 도로 사람들을 압도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오리지랄 게임뿐만 아니라 스카이 림을 돋보이게 만든 모드는 스카이 림을 한층 더 유명하게 만들어준 요소로서 각종 타 게임들의 캐릭터 들은 물론이고 파물며 섹스 모드까지 존재하는 게임의 모드 제작에 있어서도 상당한 자유도를 자랑한 게임입니다 이렇게 궁극의 오픈월드 rpg라는 멋진 세계를 만들어낸 스카이 림은 2011년 227개의 고티를 수여 받으면서 위쳐3가 나오기 이전까지 역대 최다 고티 수상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전세계의 주요 5대 게임 시상식 중 인터랙티브 예술과학 아카데미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더 게임 어워드 골든 조이스틱 등 무려 네곳에서 수상을 받았으며 타임지 선정 2010년대 10대 비디오 게임으로 선정된 오픈월드 판타지 rpg의 거장같은 게임인 스카이 림이 2010년도에 최고의 게임 2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대망의 2010년도 최고의 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닌텐도 스위치 최고의 작품이자 2010년도 비디오 게임 메타스코어 1위인 97점을 차지한 게임 2010년도가 아니라 역사상 최고의 비디오 게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입니다 역대 젤다의 전설 시리즈 중 가장 거대한 맵과 엄청난 자유도를 자랑하는 이 게임은 기존의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한다면 물론 재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긴 하지만 너무나도 복잡한 게임의 구성과 시스템 배우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은 스토리 등등 매니아층을 제외한 한다면 아무래도 어느정도 진입장벽이 있었지만 가정친화적인 게임이 주력인 닌텐도답게 확실하게 낮아진 난이도와 큰 공부가 필요없어진 라이트해진 게임성은 일반 대중 들도 쉽게 즐길 수 있게 오픈월드 게임의 척도를 바꿔버린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게임의 완성도는 어디 하나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카툰 렌더링의 그래픽 은 깔끔하지만 화려함을 뽐냈으며 오픈월드 게임답게 어느 맵이든 로딩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 멀리 게임의 경치를 구경하는 재미도 한몫 하였고 온갖 방법을 통해 장비를 획득하거나 여러가지 스킬들을 사용한 기상천외한 이동과 전투 각종 탐험 요소들 방패를 들고 내리막길을 슬라이딩 한다던가 비오는 날에 금속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면 벼락에 만든다던가 식물군에 불을 붙이면 상승기류가 생긴다던가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극한의 자유도 여기에 지지 않는 액션과 조작감 타격감으로 화려하게 완성시킨 게임의 전투 적절한 난이도와 여러가지 게임의 요소를 사용해야 하는 잘 만들어진 퍼즐 이 모든걸 뒷받침해주는 bgm까지 그야말로 나무랄데가 없는 는 완벽한 게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젤다의 전설은 당연하게도 189개의 고티를 받아 2017년도 최다 고티 수상작의 이름을 올렸으며 edge, 뉴로게이머, ign, 게임스팟, 게임 인포머, 전세계 5대 게임 웹진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최초의 게임 이자 골든 조이스틱더 게임 어워드, 인터랙티브 예술과학 아카데미,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4곳의 네 주요 시상식에서 수상을 받은 게임으로 역대 비디오 게임 산업을 통틀어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게임으로 메타크리틱이 선정한 2010년도 최고의 게임 점수에서도 2위인 스카이림이 2 0 5점인데만해 무려 41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받은 게임 젤달전설 야생의 숨결이 2010년도 최고의 게임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2010년도 최고의 게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참 2010년도는 많은 변화가 있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명작, 새로운 ip, 새로운 장르, 별의별 기네스북을 달성한 게임들까지 그야말로 돌아보면 참 풍족한 시절이었는데요 2020년을 앞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게 즐긴 게임들 친구들과 함께 나눈 추억들 플레이하면서 격분했던, 감동했던, 짜릿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새록새록 떠올리는 영상이 되었길 2020년에도 열심히 재미있는 추억들을 만드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